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재미있는 하스펀을 위해 여러분들의 제보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미디어 네이버 닷컴으로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크리에이터 분들의 동의를 얻어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하스펀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 저거 하나 처리해 주지 못하겠어? 올. 처음에 넣고 들어오 좋은데 어 선생님 약간 뭐 하세요? 아니 아무 피해도 못 입어. 나한테 제발 미치. 제발 나 죽어. 제발. 제발. 제발. 어? 어? 누가 누구인가? 누가 요근님을 의심했어? 누구야? 있기만 나 보네. 어? 거는참을도 없지. 나이? 어? 아 불자 내 불자. 어 나이 또눈 속임 눈에 눈 눈. 미쳤다. 이렇게 이기면 됩니다, 악사. <웃음> 이 정도는 해야 악사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지더라도 룰렛이 지켜주니까 상관없어요. 60%는 안될것 같아. 오? 어? 버그야? 버그 버브 아니야? 일도사과 없지. 가자. 와. 가자. 어안 죽는다고 이제? 똑같지? 와 대박! 와 성공! 어 갑니다. 실수하지 말자. 이러고 한패 쓰고 와! 나이스. 와 성공. 생각보다 쉽게 성공했는데. 상대 뭔가 쉽겠다. 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를. <웃음> 이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미친 짓이라는 걸 정말 보여 주겠습니다 <웃음> 후아라 아 잠깐만 이러면 안 나오네 아라아 <웃음> 이거 하신이 나왔어요 하신이 하는, 잡았어야 하는구나 아 아깝다 아두 마리를 잡았어야 했네 아 이거 너무 익혀가지고 아 안돼 사 안돼 <웃음> 아 이거 잘못된 선택이 아 여섯시 6대미네 근데 얘가 사는데 얘 때려야지 얘 때려야지 얘 때려야지 안 때리면 너 죽어 안 죽는 누나가 하는 정말 훌륭한 친구네 보아라 보아라 보아라 보아라, <웃음> 보아라. 보아라. 보아라. 아니 야황천보다 안툰데? 리스크가 얘 사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리스크는 제가 두피 살고 이랑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저 나한테서 오닉스 날 확률은 딱. 아!